안녕하유시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의왕이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 겨울아 놀자라는 축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벌써부터 썰매장이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보시면 썰매를 타는 친구들 눈을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서 눈사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썰매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튜브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춥지 않게 모자, 귀마개, 장갑 요렇게만 준비하셔서 레솔레파크 겨울아 놀자 이쪽으로 오시면 가족들과 겨울방학을 신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보낼 친구를 한명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왔는데 나의 소개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 자, 민백초등학교 3학년 1반년 김나이입니다 네아 민백초등학교 3학년 몇번? 1반 몇번? 10번 담임선생님은? 아! 아! 자 이쪽에 여러분들 오게 되면 휴게심터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오시게 되면 어, 가족분들과 함께 쉬실 수도 있고요 이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셔서 식사도 좀 하실 수도 있고 이기도 체험학습장도 있으니까요 어떤 체험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들어가세요. 네, 레이디 버스트.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군밤도 올려놓고 이렇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군밤 좋아해요? 싫어해요. 어 무료 체험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사람 만들기, 종이 기차 만들기, 목공예 체험 이렇게 세 가지가 무료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이 있는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목공예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할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앉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앉을까요? 네. 조각을 이런 거로 붙여도 되고, 그림 그려도 돼요. 여기 있을 요 아예 우리 무슨 모양 만들 거예요? 사람이요. 엄마네? 아닌데요. 어, 미안해요. 그럼 이모네? 언니예요. 언니! 야 언니랑 친하구나. 싸워요. 눈, 눈? 눈? 코? 코? 코와 입? 그리고 이쪽은? 모자 모자 나의 친구의 언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하이파이! 와 오늘 여기 되게 많이 준비가 돼있다 저쪽에 라면 있고 어묵 있고 어 여기도 컵라면 있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갑시다 자, 여러분들 또 그거 아시죠? 의왕사랑상품권 의왕의 지역화폐입니다. 보시게 되면 5천원짜리 만원짜리 그리고 이제 바뀐게 올해부터 새로 나온 카드형 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예와 함께 맛있는 어묵을 한번 사보도록 할텐데요. 사장님! 네? 어묵을 먹고 싶은데요. 카드 가능한가요? 카드, 가능. 카드 가능하고요. 의왕사랑상품권 가능한가요? 가능. 가능하고요. 그럼 우리 나의 몇 개? 한 개. 한 개? 그러면은 다섯 개 주세요.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겨울아 놀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의왕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의왕시에 사는 모든 시민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